이거는 가죽 커버형 유선 수첩 천원입니다 천원인데 수첩이 정말 너무 짱짱하게 생겼어요 가죽 느낌이 오 좋아요 음 여기 카드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 명함이나 카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유선 노트 그냥 유선 노트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2,000원짜리 다이어리를 샀잖아요 그게 매우 좋더라고요 유용하게 쓰이고 요것도 천한인데이 가죽 느낌이 어,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다크초코 행복한 슈콜라띠 요거 이제 녹여서 중탕에서 쓰는 초콜릿을 구매했어요 저희가 지난번 마켓컬리에서 빼빼로 그 초코 스틱 만들기가 있었는데 그 스틱 과자나 많이 남았고 초콜릿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중탕할 때 실패했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요거 한 봉지 샀고요. 요거는 초코 펜이 애들이 두니, 둘이니까 두개 둘이 샀어요. 색깔에 요건 연두색. 요거는 보라색 이렇게 나온다는데 너무 귀엽다. 보세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모양 은 못내도 그냥 흩뿌리기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말에 또 쿠킹데이를 열어볼까 합니다. 과자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요거는 다크 초코. 어, 까보고 싶다. 한번 까볼까요? 까서 내용물을 인나고 넣어놓는 거야. 초콜릿 하나 그냥 먹어볼까요? 적당이 달고 음, 맛있네요 용의 적정 온도는 45도에서 50도씩 중탕할때는 38도로 맞춰서 하시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게 적정 온도래요 주의사항 제품 중탕시 적정 온도보다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며 하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했어요. 이렇게 이건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이들하고 체크팬 초콜릿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차에서 먹을 건데요 운전하다보면 졸리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입이 또 심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우와 어머 <웃음> 뚜껑이 어머 왜이래 뚜껑 뚜껑이 이렇게 됐어요 왜이래지 뭐냐면 뚜껑이 그냥 뚜껑 불량인것 같아. 뚜껑 왜 이래? 어떡해요? 색깔이 왜 이래? 7월 26일까지의 통기에는 7월 26일 아, 소개가 조금 오래된 초콜릿들처럼 그러네요. 그리고 뚜껑이 약간 이게 헐거워서 좀 그래요. 아, 뭐야? 정상적인가? 음 먹어봐요 맛은 괜찮아요 <웃음> 잡아 뜯어봐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사실을 닫아요 이렇게 롯데 드림 카카오 56 2,000원에 샀습니다 새,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새학기에 꼭이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웃음> 귀엽죠? 쏠니는비 부분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먼지 하나라도 더 쓸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바지랑 합체가 돼요. 합체. 와, 집게예요. 톱니형 집게여서 이렇게 톱니처럼 생겼어요. 지그재그 모양, 톱니. 음식을 잡을 때, 재료들을 잡을 때, 꽉 하고, 꽉 하고 힘있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깃집에서도 자주 쓰는 오 힘이 좋아. 아주 좋아요 요게 천원이에요 저렴하죠? 요거 아세요? 그냥 일반 다시다만 썼었는데 얘는 요리의 신이래요 요리의 신 이걸로 끓이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 다시다만 써왔었는데 새로운 거 한번 구입을 해왔어요 양념과 레시피 없어도 스틱하다며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고. 그렇지만 콩나물국은 정말 너무 쉽다고요. 그죠? 시원한 국물이 필요한 레시피 에 사용해보세요라고 써있어요. 국 전골 등 요리에 시원 국물 한 번과 물 600ml가 적당하나 기호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근데 일반 다시다보다 훨씬 맛있겠죠? 이렇게 세틱이 있어요. 어, 다시다, 다시다, 일반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소리. 이런 소리 좋더라고요. 5 개가 들어있어요. 요거 한 봉에 물 600ml. 그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간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맛있는 국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해요. 실리콘 냄비받침. 실리콘 냄비받침이에요 요거는 세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냄비받침도 되고 냄비장갑도 되고 병마기를 딸 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병마기딸때 얘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얘 말랑말랑한건가? 얘는 2,000원이에요 실리콘 냄비받침 약 17.5cm 요렇게 잡는거예요 아하!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게? 말랑말랑. 이렇게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냄비 뜨거운 거 잡을 때도 사용 가능하고 병 따개로 딱네요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는구나. 얘가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열어주면 돼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면서. 구부렀다가 펼쳐지고 펼쳐지고 냄새 나나? 음, 냄새는 미세하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냄새도 심하지가 않아요. 색깔이 이렇게 생하지 않네요. 민트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저는 이런 그레이로 선택을 했습니다.